어느 증권사 직원의 참외로 제가 대학을 졸업하시기만 해도 증권회사에 입사하면 엄청난 엘리트 취급을 받았고 장가도 잘 갔습니다. 난 정말 열심히 노력했고 증권회사에서 어느 정도 지기까지 올라가서 영업사원들이 죽든 말든 실적 또 실적을 외치면서 개인들의 피같은 계좌를 하나씩 하나씩 깡통으로 만들고 그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제가 말하려는 것은 증권시장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력이나 투신 같은 펀드 매니저들이 막대한 수익을 내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 시간이 문제지 결국은 주변에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 자신도 사려져갑니다. 제가 증권사 근무 18년 5개월 하면서 우량구좌를 보면 수익이 1000%를 넘는 구좌도 가끔 있는데 그 사람들 종목을 보면 정말 평범하고 우량한 1등주입니다. 20년이 넘었는데도 삼성전자를 지금까지 가지고 계시고 앞으로도 가지고 갈 거라 말하는 그 사람들이 결국은 시장에서의 승리자가 되겠지요. 외국인과 같은 매매 패턴입니다. 저도 계좌의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많은 고객들을 속였습니다. 고객들이 몇 천만원 들고 오면 처음 주식을 겁내는 고객들에게 우량주를 권하면서 약간의 돈으로 개별주를 권합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미칩니다. 바로 변동폭을 보고 점점 비중이 개별주로 가게 되고 또 본전 생각에 자금 더 투입하고 그러면 땅통. 저는 주식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투자할 여력도 없지만 불나방처럼 이번에 다르겠지 하고 달려드는 폭탄이 되기 싫기에 전 기술적 매매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18년간 근무하면서 느낀 뼈저린 경험과 참여하여 봅니다. 후배들도 선배들의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지 마시길 바라면서 우리 엄마. 난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엄마는 매일매일 주식을 하십니다. 어떤 날은 웃고 어떤 날은 맥이다 빠져난간 사람처럼 멍하게 계십니다. 그래도 엄마는 내가 말 걸면 억지로 빙글에 웃으시며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나를 바라봅니다. 근데 요즘은 통 나를 보시고도 웃지도 않고 별 말씀도 없습니다. 그리고 화를 내십니다. 그런 엄마가 서운하게 느껴집니다. 대화를 한지가 벌써 한 달이 지난 것 같아요. 예전에 밝은 엄마의 모습이 그립습니다. 내 마음도 좋지 않네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큰맘 먹고 엄마를 위해 이벤트를 마련했지요. 케이크도 사고 풍선도 많이 달고 엄마가 좋아하시는 장미꽃도 한 다발 샀답니다. 삼페인도 마련하고요. 3시가 지나고 엄마가 컴을 끄시고 엄마 방에서 나오시기만 기다렸지요. 엄마는 방에서 나오셔서 아주 감격한 얼굴로. 아 정말. 꽃 이쁘다. 집안 분위기가 오늘 참 좋은데. 엄마는 우리 딸이 있어 행복하다. 그리고 미안하다. 그래도 세상에서 엄마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 알고 있지? 그럼 엄마. 그리고 삼페인도 엄마와 함께 한 잔씩 했지요. 오랜만에 엄마의 밝은 얼굴과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자주 이렇게 해드리지 못한 게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행복도 잠깐 흐르는 엄마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멈추지 않는 엄마의 눈물 무엇이 이토록 엄마를 슬프게 하는 것인지 나보다 더 예쁘고 밝은 미소를 지닌 엄마가 주식을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 가끔 술 한잔하시며 밤마다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식이 선량한 엄마를 망가뜨린 듯합니다. 나의 이벤트도 안 먹히고 어찌하면 좋을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힘들어하는 엄마를 두고 어떻게 시집을 가야 할까요? 오늘 밤은 일찍 하늘나라로 가신 아빠가 그립습니다. 아빠 엄마를 도와주세요. 제발요. 언젠가 들은 적이 있던 얘기입니다. 어느 나이 지긋하신 할머니, 한 분이 한 달에 한 번, 날짜도 어김없이 2천만 원을 예금하는 걸본그 은행의 지점장이 아주 기이하고 기이해서 사실은 그 할머니의 행색이 남루하십니다. 할머니에게 다가가 지점장실에 가셔서 차라도 한잔하시자고 건네고는 할머니와 차를 마시면서 은근 슬쩍 묻습니다. 어떻게 그리 큰 돈을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예금을 할수 있냐고 물어보았죠. 그러자 그 남루한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전 그냥 단지 내기를 좋아하는 보통 노인이라고 말씀하는 거였습니다. 그냥 내기를 좋아해서 딴 돈으로 예금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지점장이 도대체 어떤 내기를 하실길래 그리 많은 돈을 버십니까? 채차 물어보자. 할머니 왈뭐 이런저런 닥치는 대로 안 가리고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혹시 지점장도 나랑 내기를 할 거냐고 물어보자. 지점장은 내기를 잘 못한다고 정중히 거절을 하였지요. 그러자 할머니께서 음 지점장 불알이 하나가 없구만 허럴. 이리 웃으시며 농을 하자. 지점장 속으로 생각하면서 이런 망할 놈의 노인네가 참네. 참자. 참아야지. 인내를 보이곤 허허. 할머니 어찌 제가 거시기가 하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할머니께서 틀리셨습니다. 할머니께서 웃으시면서 그럼 지점장 나랑 내기 한번 함세. 지점장 불알이 하나인지 두 개인지. 어떤가? 지점장 생각하기를 아무리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불알은 두 개임으로 내가 무조건 이기는 건데? 좋습니다 할머니 내기하지요. 참네 할머니 왈 그럼 이것도 증명이 필요하니 계약서를 하나 작성하지? 지는 사람이 2천만 원을 다음 달 월요일 오전 10시에 주기로 계약함세. 그 계약을 마치고 정작 월요일 약속한 10시가 다가오니 지점장도 사람인지라. 혹시 불알이 하나인가 만지작 만지작 거려도 보았지만 만져도 만져도 두 개이기에. 조금은 불안한 마음으로 할머니를 맞이했지요. 할머니께선 나이 지긋하신 노인 할아버지 두 분을 모시고 와서는 음 지점장 그럼 한번 만져보겠네 하며 바지춤에 손을 쑥 넣는 거였습니다. 음두 개군 지점장 내가 졌네 여기 있네 2천만 원 귀신에 홀린 건지 엉거주춤 2천만 원을 받은 지점장이 옆에 있는 두 노인의 정체가 궁금해서 물어보자 할머니 와아 글쎄 내가 오늘 지점장 불화를 만진다고 하니까 안 믿지 뭔가. 그래서 이 노인들과 돈 내기를 했다네. 자네 2천만 원 주고 이두 노인한테 4천만 원 받으니. 퍼럴. 나도 2천만 원딴 셈이지. 여기 있네 이 돈으로 예금 좀 해주시게. 지점장. 할머니의 마인드가 절실히 필요한 세상입니다. 차트를 탐독하고 주식투자의 10년을 공부해도 이런 창조적인 생각을 하기는 쉽지 않은 거죠. 참고로 제가 건설회사 사장 겸 소장입니다. 조그마한 전문 건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전공이 토목인지라 소장도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수, 철근, 장비, 직원, 영업사원, 공무원 등등 많은 사람들과 접할 기회가 많은데, 목수, 철근을 10년을 해도 이래서 2년을 한 것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은 앞으로 30년을 해도 항상 그 자리에 안주할 거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하지만 1년을 배워도 10년을 한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린 그런 사람의 행동거지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물론 주식에 한정을 두는 게 아니라 인생의 포괄적인 개념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저도 그런 분들의 가치관을 배우려고 노력하지만 역시 쉬운 게 아니지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인생이 주식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개미님들의 인생에는 부모님도 계시고 자식들도 있고 아내와 친구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님들의 인생입니다. 주식은 그저 교양과목 선택의 하나라고 생각하십시다. 개미님도 저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